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어, 어, 얘기를 예로 이제 <웃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도 거짓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혹해서 이제 넘어지게한 존재인데 <웃음> 에, 지금 발람이 그 아주 앞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을 <웃음>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예언을 하지 않,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웃음> 그냥 그것은 그냥 선지자 노릇 한 거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 실제 자기를 그 안에 돌려서 굴려, 굴려 가야 되는데, 자기는 빼고, 이제 그, 어, 역할만 한 거죠. <웃음> 근데 여기 누부간네살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면들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천하의 열 열방들을 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고 본인이 이제 직접 또 그 그렇게 자기를 높였을 때 이제 그 이렇게 여기 뭐 동물화 망상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뭐 이제 낭화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화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심리학에서 그 보면 제1 성격 장애 군에 들어가요. 조현병하고 우울증 뭐 이런 게 다, 제1장애, 양극성장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쭉 쳐졌다가, 어떤 때는 막 들떠서 돌아다니고, 막, 예? 그 자기, 그런,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뭐, 그 양극성장애나 또, <웃음> 조현병이나 우울증, 이게 약한 20%씩 돼요. 그 동물화 망상에 걸린 사람들의 그, 그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다, <웃음> 그런, 어, 음, 예, 어떻게, 이제 뭐, 그 교리적으로 보면, 아담만에서 타락한 존재이니까, 그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서, 그래서 환경에 따라 이제 요동을 치다 보니까, 그런 조증도 보이고, 울증도 보이고, 또 양극성 장애도 왔다 갔다 하는 양극성 장애. 사실은, 양극성 장애가 치료가 더 어려워요,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이게, 이제, 저 울증인 사람은 약을 처방할 때, 그, 이렇게 좀 띄워주는, 그, 기분을 업되게 하는 약을 처방하는데, 그리고 또, 조증 같은 경우는 기분을 좀 낮추는, 낮추는, 그, 억제시키는 약을 쓰는데, 양극성 장애는 약이 안 돼. 이게, 어 때는,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그, 각 나라 신화하고, 그 설화,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신적으로, 뭐 이제 그 드라큐라하고도 연결되고, 늑대인간하고도 연결되고, 뭐 이제 그런 영화 소재로도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런, <웃음> 이걸, 경험을 했죠, 자기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한 방편이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한 현상이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거길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가지고, 어, 뭐, 세상을, 자기 인생을, 자기 나라를, 그, 얼마든지 경영하고 나간다. 이렇게 교만하니까, 이제 이렇게 소처럼 보통은 다 늑대 인간이 이제 저 유럽에는 늑대 인간 그 망상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게 늑대 인간이 죽으면 드라큘라가 된다고 그런 <웃음> 설화들이 있더라고니까요. 음 멀쩡한데 자기는 어 그렇게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음 일반 심리학에서는 그냥 그렇게 현상만 추적해가지고 나타나지는 현상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느부간네살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명백한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다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데, 권능의 왕국의 왕이시고,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다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스스로 뭐, 똑똑해가지고, 스스로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나라도 다스리고, 하는 줄, 이게 이제, 이게 교만하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죠. 그, 이제 본보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이런 본보기가 있으면, 본보기가 없어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이미, 처,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골과 마찬가지죠. 나중에, 우리 금방 읽었지만, 돌아올 때도 그,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니까, 이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도 그냥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웃음> 일반은 총적인 측면인데,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 시피림세 그 가지의 현상도 봤지만, 그 부정적인 현상도 봤지만, <웃음> 그,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험하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선자 노릇할 수 있고, 또, 그, 이렇게 뭐, 일, 일, 일, 일반의 그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를 주름 잡고 사는 거잖아요. <웃음> 이 하나님이, 이따 뭐 강설 때도 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그 교회 안에서 행동하거나, 자기 직분을 탐하거나, 뭐 이제 마술사 신문 얘기는 다음 주에도 볼건데 그 직분을 탐하거나 아니면 그 직분의 의미도 모르고 그 직, 직을 직 감당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이게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하나님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주 받은 인생 된다. 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시프리니자의 비유에서 봤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어제 그 강의 들으셨나요?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도 나올 텐데 중생과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신자들이 할수 없는 걸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선택받은 사람인 걸 확인한다고 그래. 확인하고 확정한다. 고 내가 그걸 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걸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영광이지. 그 자기 공로가 될수 없어요. 그 외의를 함.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낼게없다이 생색을 내, 내면 이제 뭐 아나니아 타피라도 그렇고 또뭐 그거 가지고 뭐 자기 이름도 내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마술사 시몬 같이 되고 시몬이지 미라오. 참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반만하게 살아가지고, 그, 이게 경각심이 없어요. 깨어서 경성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품성을 발휘하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내가 뽑힘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그 좋은 나무의 그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그 교제하고 그그 그 복을 넘치게 받아서 넘치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안 하고 내가 교회 다녔고 뭐몇년 다녔고 뭐 얼마나 헌신했고 그런 식이야. 내가 그런 고백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고 자기 이름으로 신학을 그그 그 자기 이름에 무슨 신학 무슨 신학 해도 뭐 틸리 신학이니 뭐 멀트만 신학이니. 판냄베르키신학이뭐 현대 신학자들 그뭐 슐라이마 슐라이엘마 그 그런 그런 사람들 그런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신학을 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베는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자기 주안에서 자기 은사를 찾고 그 주님의 품성을 잘 주님의, 주님과 같이 그리또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리또처럼 돼도 자기가 자랑할 게 없고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는 건데. <웃음> 근본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야지 그 사람이, 에, <웃음> 이런, 이제, 이런 어마,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도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없다.